안녕하세요. 넷플릭스 동구형입니다. 비디오빵을 돌아다니던 어린 시절 프레시맨을 통해 슈퍼전대 시리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프레시맨 덕분에 바이오맨, 마스크맨까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일부 매니아들만 있을 때 일본에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레인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46년 역사를 지닌 특촬물 슈퍼전대 시리즈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전대 고레인저 슈퍼전대 시리즈의 첫 작품입니다. 복수의 오영제를 모티브로 5명의 비밀전사가 악에 맞선다는 컨셉으로 탄생했는데요. 당시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2년 동안 최장 방송을 했으며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레드가 리더로 등장하는데 이 역량으로 차후 슈퍼전대 시리즈의 리더를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습니다. 4인의 개조행관으로 이루어진 제커 전격대입니다. 프럼프 카드의 에이스, 잭, 퀸, 킹의 앞글자를 나온 컨셉입니다. 고 레인저의 흥행으로 만들어졌지만 전작보다 무거운 스토리로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죠. 후반부에 다섯번째 멤버 비건을 추가시켰음에도 저조한 성적이 나왔으며 결국 슈퍼전대 시리즈 중 유일하게 40화를 채우지 못하고 종영됩니다. 배틀피버 제이 제커 전격대가 실패하자 마블 코믹스의 캐틴 아메리카 일본판 컨셉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일본판 스파이더맨의 성공으로 후속으로 기획되었지만 마블에서 이를 거절해 배틀피퍼 제의가 되었죠. 원래 제목은 캡틴 제팬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나온 거대 로봇이 큰 호평을 받자 슈퍼전대 최초로 거대 로봇을 추가하기도 했죠. 레인저들도 이국적인데요. 구설련 프랑스, 케냐 등 전통춤을 통해 싸우는게 특징이죠. 스타워즈의 성공으로 s f 붐이 불어나온 덴지맨입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 변형 거대 로봇 다이덴진이 등장하죠.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빈으로 구성된 선발칼입니다. 최초 동물을 컨셉으로 한 전대이기도 하며 이때부터 슈퍼전대 시리즈라는 명칭이 도입되었죠. 배전대 고글파이브 한국에서는 1995년도 가누큐라는 명칭으로 발매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리즈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출시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전대 다이나맨 몰래 컨셉은 야구 전대 V 리그였기에 야구 유니폼의 형태를 띈게 특징이죠. 엄청난 폭파 장면을 선보여 후속작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우주 특공대 바이오맨. 한국에서도 유명한 바이오맨입니다. 프레시맨보다 먼저 출시된 작품이지만. 한국에서는 바이오맨이 늦게 나온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 여성 멤버 두 명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슈퍼 전대 시리즈 최초 여성 하이트 전사를 도입한 체인지맨입니다. 지구뿐 아닌 우주를 지켜내는 스케일로 역대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이죠. 일본 내선 에 현재도 인기 랭킹 상위권에 항상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중 최초 한국에 수입된 플래시맨입니다. 지구방위대 플래시맨으로 더 유명하며 한국에선 여러가지로 의미가 많은 작품이었죠. 인기가 너무 많아 영웅 플래시라는 한국산 표절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플래시맨의 스토리는 드라마틱한데요. 마지막 편은 시리즈 사상 가장 슬픈 편으로 뽑히기도 합니다. 플래시맨 다음으로 나온 마스크맨입니다. 슈퍼전대 시리즈 중 사랑을 주제로 드라마 같은 전개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죠. 플래시맨과 더불어 한국에서 많은 팬을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초수전대 라이브맨 선발칸 이후 3인 전대이며 최초로 블루가 여성인 시리즈입니다. 초반 무거운 불이기 때문에 시청률이 조조하자 블랙과 그린을 추가하죠. 당시 88서울올림픽과 방송시간이 겹치자 오른길을 상징하는 색깔을 가져온게 특징이죠. SF가 주류였던 전대시리즈중 과감하게 판타지를 메인으로 잡은 터보레인저입니다. 당시 일본 내에 미니카 열풍이 불자 자동차와 관련된 로봇을 등장시켰고 최초로 기지가 변형해 로봇으로 변하는 시도도 하죠. 한국판은 오프닝 노래도 좋은데다 나름 성공했지만 일본 내에선 너무 다양한 컨셉을 시도한 실험작 평가받으며 조조한 시청률로 막을 내립니다. 특이하게 왕구만 잘 팔렸던 작품이죠 지구전대 파이브맨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전원이 남매로 구성된 전대입니다. 하지만 슈퍼전대 사상 최악의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시청률 부진은 물론 완구 판매도 망했습니다. 이색적으로 주인공 전원이 선생님이었다는게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조인전대 제트맨 하이브맨의 대실패로 위기를 맞았지만 제트맨 덕분에 슈퍼전대 시리즈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슈퍼전대 시리즈에 금기시하던 연애라는 요소를 넣었으며 흡연, 운주, 비만, 도박 장면과 잔인한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일본 사람들은 눈이 높아져 있었고 어린이뿐 아닌 성인들과 여성 시청자들에게도 호응받은 작품이 됩니다. 블랙콘돌이 사망하자 일본 전국에서 상의받은 사건도 유명합니다. 블랙콘돌은 죽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행복한 모습은 지금 봐도 충격이긴 하군요. 공룡과 판타지를 컨셉으로 제작한 공룡전대 주 레인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전대이기도 한데요. 이유는 1993년 미국에서 리메이크 버전으로 나온 마이티모핀 파워레인저의 영향 때문이죠. 미국에서 방영되자마자큰 화제를 일으켰고 포켓몬스터가 나오기 전 닌자 거북이와 더불어 왕구역사에한 흑을 그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 파워레인저 장난감이 없는 집을 찾기 힘들 정도였죠. 일본 원작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과 미국의 세계관이 갈라져 독립적인 세계관이 되었죠. 마이티모핀 파워레인저 세계관은 해외 팬들에게 거의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는 파워레인저스 더 비기닝, 헐리우드판 영화로도 등장했죠. 한국에서는 무적 파워레인저라는 이름으로 1994년 지상파 최초 방영되었고 시청률 52%에 달하는 엉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평불만이 많았던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기는 방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파워레인저가 슈퍼전대를 대신해 부르는 명칭이 됩니다. 5성전대 다이레인저 이례적으로 동양적인 판타지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중국 전설 이야기와 그리고 멤버들도 무술에다리는게 특징이죠. 특이하게도 레드가 리더가 아닌 전 멤버가 돌아가면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닌자전대 카쿠레인저 일본 닌자를 컨셉으로 하고 있으며 요괴와 싸우는 스토리입니다. 리더는 레드가 아닌 화이트이며 여성 멤버이죠. 고대 문명을 테마로 만든 초록전대 오레인저입니다. 신비롭고 진지한 이야기로 만들려 했지만 당시 사이비 종교의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진지한과 종교적인 요소를 빼고 개그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무적 파워레인저의 미국판 후속작 지오레인저로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격주전대 카레인저 터보레인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전작 오레인저의 개그적인 요소가 흥하자 처음부터 개그 전개로 시작해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일본 팬들은 개그전대 카레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에 급증하던 디지털 및 인터넷을 컨셉으로 나온 메가 레인저입니다. 모두 고교색이며 리더도 레드가 아닌 블랙이죠. 컨셉답게 많은 CG를 사용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성수전대 긴가멜 판타지를 컨셉으로 했으며 주인공들이 말을 타는 모습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작보다 어색한 CG와 재미없는 전투신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구급전대 고고파이브 1999년도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양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괴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세기말 분위기에 맞춰 연출을 했으며 컨셉은 인명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미국판 리메이크 버전으로 유명하고 파워레인저 레스큐로 부릅니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독특하게 타임머신이 주제이며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중 명작이라 평가받지만 당시에는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수전대 가오레인저주 레인저와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당시에 시청률은 물론 완구 판매도 대성공한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정글 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미국판과 일본판 두개 다 한국에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멀티합체를 선보이기도 했죠. 두번째 닌자전대로 나온 허리케인저입니다. 첫번째 닌자전대와 달리 개그틱한게 특징이며 당시 일본 대중문화가 완전 개방되지 않아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서야 극장판을 방영하였지만 일본 색깔이 강해 한국에선 실패하였습니다주 레인저처럼 공룡을 테마로 한 아바레인저입니다. 가오레인저와 더불어 로봇의 멀티합체를 선보입니다. 한국에서는 TV로 최초 방영된 일본판 슈퍼전대이기도 한데요. 파워레인저다이너 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경찰 컨셉으로 만들어진 데카레인저입니다. 지구에 여러 종류의 외계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죠.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해리포터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악당들은 판타지 세계관과 신화에 나오는 괴물들이며 다이나맨 이후로 사라졌던 망토를 다시 입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그린이 리더인 최초 작품이기도 한데요. 블루가 여성으로 등장해 주인공 라이벌 포지션은 옐로우가 맡고 있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이며 후레시맨과 더불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세대에겐 후레시맨이라면 2000년대 아이들에겐 매직 포스이죠 괭괜전대 보호캔자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트레저 포스로 방영하였습니다 여타 슈퍼 전달물과 달리 보물사냥 탐험을 주제로 하였지만 너무 다양한 시도가 들어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당시로는 역대 최다로봇 변신을 하기도 했지만 뭔가 상관이 없어 현지에선 공사판 노가다 전대라는 조롱을 듣기도 했습니다. 동물과건법을 소재로 한 개키 레인저입니다. 홍콩 영화의 특징들을 가져온 독특한 연출과 우여풍 느낌이 나는 전대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와이드 스피릿이란 이름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터보레인저와 카레인저에 이어 자동차를 모티브로 한 세번째 작품 염신전대 고온저입니다. 고온저는 자동차에 동물까지 차용했으며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엔진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 슈퍼전대 중 가장 가난하다는 설정이 있지만 개그적인 요소가 통해 크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저에 이어 고은윙스라 불리는 다른 전대가 등장하기도 했죠. 개키레인저와 크로스오버로 등장한 극찬판도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무라이를 컨셉으로 한 신켄저입니다. 닌자전대와 마찬가지로 외세기 짙어 한국에서 수입이 되지 않았지만 일본 현지 내에서 시대극을 잘 살린 작품이라 평가받습니다. 전작 고온조와의 크로스오버 작품도 선보였죠. 천사를 모티브로 만든 천장정대 고세이저입니다. 한국에서는 엔젤포스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파워레인저 미라클포스로 방영되었죠. 일본에서는 가면라이더가 돌풍을 일으켜 인지도가 낮지만 한국에서는 성공한 전대입니다. 해적전대 고카이저 해적을 컨셉으로 했지만 악당이 아닌 의적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역대전대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시리즈 4상 가장 많은 레인저들이 등장해 올드팬들에게도 명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단순 추억파리가 아닌 탄탄한 스토리로 호평받았으며 시청률과 완구사업도 대박난 작품이죠.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캐틴포스로 방영되었으며, 호와소지진 캐스팅으로 인해 일본과 더불어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특명전대 고버스터즈. 타이틀 때문에 유럼태치 전대로 오해받지만, 첩보 컨셉의 전대입니다. 스토리도 탄탄해 작품평을 좋았지만, 타임레인저와 같이 사업적인 측면에선 실패했죠. 하지만 한국에선 흥행하여 일본에 쌓인 완구 재고들까지 모두 한국에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공용과 건전지를 모티브로 한 수전전대 표류저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다이노 코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분명을 모티브로 한 주레인저, 아바레인저에 이어 이번에도 대성공을 거둔 작품이죠 어린이들 뿐 아닌 올드 특촬 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완구 대란까지 일으킨 명작입니다. 전대측 캐릭터가 열0명이나 등장하며 모두 개성이 넘치기도 했습 후속 세계관 작품을 한일합작으로 제작해 일본 유해 국가에서는 최대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열차를 모티브로 만든 호퓨저입니다아이오맨 이후 30년 만에 수첩 푸드네임이 등장하며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슈트를 돌려입는 환승 변신을 시도한 게특징이죠 어린이와 성인들 모두 좋아하는 스토리 전개로 전재도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한국명은 파워레인저 트레인포스입니다. 수리 검전대 닌 닌저. 카쿠레인저 허리케인저를 잇는 세 번째 닌자 전대입니다. 가오레인저 이후 14년만에 스타팅 멤버로 화이트가 들어갔고 마지레인저 이후 10년만에 남자의 옐로우가 등장했죠. 그리고 초기 레귤러 모인중그린카 블랙이 빠진 최초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이며 최초로 수입된 닌자 전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작품성이 떨어져 슈퍼전대 사상, 최악의 졸작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리메이크한 파워레인저 닌자 스틸이 원작을 뛰어넘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죠. 동물전대 주어오죠그린카 화이트가 레귤러 멤버로 동시에 등장한 최초의 전대입니다. 40번째 슈퍼전대 기념작이라는 점과 참신한 소재를 했지만 스토리는 빈약해 아쉽다는 평이 있으며 시청률까지 조조하여 왕국 판매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많은 인기를 가졌으며 왕국 판매도 대박납니다. 한국명으로는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로 불리죠. 우주전대 큐레인저 결자리를 모티브로 한 슈퍼전대이며 스타워즈 같은 분위기의 작품입니다. 슈퍼전대 최초 스타팅 멤버가 9명인게 특징이죠. 그러다보니 다골전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으로 역대급 스케일을 보여주었고 작품성도 호평을 받았으나 너무 많은 멤버들의 불량 조절이 아쉽다는 평도 많습니다. 총국명은 파워레인저 갤럭시 포스입니다. 궤도전대 루팡 레인저대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궤도와 경찰의 대결을 모티브로 했으며 특이하게 두 팀의 전대가 주인공이자 타이틀로 나온 작품이자 허리케인저와 고원저도 두전대를 등장시키기는 했지만 한쪽편만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두개의 팀이 모두 주인공이죠.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 CG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파워레인저 루팡코스 대 페트롤코스로 방영되었습니다. 공연과 기사를 모티브로 한뉴서우조입니다 전작과 달리 슈퍼전대의 오인의 법칙으로 돌아온 작품이자 공룡을타이틀로 달면 항상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번엔 치트키를 사용했음에도 대실패를 하고 맙니다. 작품왕성도도 슈퍼전대 팬들에게 외면받았으며 왕국 판매도 실패했죠. 일본에선 실패해도 한국에선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었기에 파워레인저 다이노소울이란 이름으로 방영하고 수많은 왕구들까지 수출하였지만 당시 문정부의 정치적인 일본 불매 운동이 일어나 한국에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마진 전대 키라메이저 전작 류소우조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유쾌하고 개그스러운 분위기를 보여 호평을 받았지만 후반부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정 결방과 주인공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기계전대 젠카이죠 화이트가 리더이자 주인공이며 나머지 멤버는 기계생명체로 구성한 파격적인 전대이죠 높은 퀄리티의 액션과 개그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제트맨 마지막 편 유우키가이가 죽는 맹장면을 재현했지만 원작을 능욕했다는 비난도 있었으며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작품으로도 평가받죠. 한국에선 일본명을 그대로 가져와 파워레인저 젠카이저로 불리지만 다른 이름들은 대충 한국식으로 지어 원작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속작인 아바타로전대 돈 브라더즈는 2022년에 방영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2022년 10월 5일에 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가면라이더와 메탈 히어로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